KBS 뉴스 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? 대전, 세종, 충남 뉴스입니다.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 인구가 크게 늘면서 이젠 전동 킥보드가 일상생활 속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그런데 일부 제품들이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 광고돼 소비자의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. 박연성 기자입니다. 지난 6월, 인터넷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를 구매한 하모 씨.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.